네, 저도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우리 담당자님이 바라는 기대 효과가 있으세요? 주택 가격이 좀 음. 안정화 됐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사실 주거라는 게 음.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네.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잖아요. 그렇죠. 분양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잘 <웃음> 모르시는 직원들도 음. 있습니다. 우리 직원들 중에도 네. 그래서.